Yeah. Hey, do you remember t h you. 我住了 <끼끼> <끼끼> 마음으로, 눈으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. 시간이었고요. 스킨십이 되면서 옆에서 들려오는 그 숨소리 하나가 제가 그분이 된것 같은 제 자신 스스로가 치유가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 한우의 그 마음도 배웠고요. 테라피스트의 마음도 배웠고요. 저희 같은 테라피스트은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. 인간이 감성을 느끼게 됐어요 마음도 더 많이 내려놓게 되고 욕심 같은 게좀 내려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손길을 느끼고 영혼을 치유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말기암 한우 아로마 테라피이긴 하지만 꼭암 한우가 아니더라도 아프신 환자와 그 환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주변 분들 또 같이 참여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스스로 지쳐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